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 월요일 자작 케이블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가볍게 케이블로 먼저 케이블 플라이를 좀 해주고요 어, 그 다음에 바벨 벤치프레스하고 덤벨 벤치프레스를 오늘 5세트 그 다음에 잉클라인은 그냥 가볍게 3세트만 하고요 딥스하고 마지막에 덤벨 프로버를 해줄 거고요 하다가 중간에 좀 모자르거나 좀뭐 이렇게 변하는 게 있으면 또 영상 중간에 설명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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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프로버는 어깨 컨트롤이 안될것 같아서 아, 오늘 프로버는 빼고요 언제 가슴 또 하지 금요일날 가슴을 한번더 하니까 어, 그때 넣어서 어,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플라이, 바벨 벤치 프레스, 덤벨 벤치 프레스, 인클라인 바벨 벤치 프레스 약간 좀 딥까지 되게 오늘 뭐랄까 기본적인 운동을 한것 같네요. 가슴은 좀 부담이 덜 되는 게 어차피 금요일날한번더 하니까 아 그리고 막 오늘 운동 중간에 좀 약간 이거는 제가 하체 운동하는 날 보여드릴 건데, 저희가 또 하체 운동할 때좀 쓰기 편한, 좀 쓰려고, 조그만 기구를 하나, 우리, 아메리카에서 구입을 했어요. 어메리카에서 한 2주 전에 구입을 해가지고, 오늘 아침에 배송을 받았는데, 루키아는 오늘 하체 운동을 해가지고, 루키아 쓸때 괜히 한 번씩 해보다가 막 흐름이 좀 들쑥날쑥해서, 오늘은 운동이 잘 됐다, 좋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, 그래도 기본적으로, 기본적으로 뭐할 만큼은 한것같고요 오늘 저기, 만화책 중고거래하러 가야 되거든요. <웃음> 만화책 중고거래하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월요일 날 화이팅 하시고요. 음. 월요일이라고 또 너무 처지고 막 다운되지 마시고, 월요일을 재밌게 보내면 또 일주일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으니까 좀만 힘내시고요. 어, 운동하시고, 어, 보충제 드시고요. 어,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 만나요. 감사합니다.